아 그리고 저도 이거 한번 해볼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엠디용입니다. 엠디용 MD용? 뭉붕카라고 할까? 뭐가 됐든지요 둘다 같은 거예요. 자 요건 납땜 제가 사용하는 납땜 인두입니다. 요새 요거 잘 쓰고 있어요. 저희 제품 주문하시면 가끔 고객들께서 전선을 이래저래 납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그럼 아, 그 괜찮은데 저녁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몰아서 납땜을 해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납땜해드려요. XT90도 납땜하고, 뭐 가끔씩은 무슨 XT90 밖에 납땜을 안 한다. 아니, 뭐 단자도 납땜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납땜기인데요. 자, 켜볼까요? 예, 이건 고온 납땜기입니다. 최대 몇 도까지 올라가나 볼까? 여기 온도계가 달려있어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온도계가 작동을 하고요. 어,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예. 48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480 올라가나? 예. 요 정도 470도까지 올라가죠. 요거 납땜할 때 되게 중요해요. 요새 납문은 일반 납이 아니라 주석이 많이 포함된 납을 사용합니다. 예, 굉장히 단단해요. 이걸 녹이려면 일반인도 가지고는 녹긴 녹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일반인도 가지고 녹이면 예쁘게 동그랗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납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일의 고온 인두를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근데 작업장 가보면 저도 작업장 가끔 인사하러 다니는데 작업장에 가보면 옛날에는 일제 인두기를 많이 사용했어요. 다들 한국제는 거의 쓰는 걸못 봤고요. 아 이름 까먹었다. 되게 촌스러운 디자인인데 노란색에 파란색 돼있어. 그거 사가지고 작업장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 인두를 많이 썼는데요.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게 입소문이란 제품이에요. 중국산인데 일본산 국가의 납땜민두보다 써보니까 훨씬 더 좋더라. 그래 저도 하나 써봤어요. 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납땜 초보라서 이게 그거 그게 이거 그거 모르겠는데 일단 장점은 작아요 크기가 작고 가볍고 가열도 빨리 되고 그래서 뭐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쓰면서 이거를 여러 개 사가지고요 그 납땜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선물 보내드렸어요 저희 킥보드 매장에도 하나 보내고 어디 저기 배터리팩 만드는대로 보내고 근데 나중에 가보면 신기한게 모든 곳에서 다그 기존에 사용하던 일제인두기 있죠 걔는 선반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모든 집에서 그리고 이게 책상에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죠 물어보니까 이게 돈존은 물어보니까 와 써보니까 이게 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는 이거 판매를 할볼 생각은 안 하고요 다 몇 개씩 사가지고 쟁여놓고 있다가 납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그게 벌써 2년 전부터 그랬는데 또 놀라운 게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고장난 게단한 대도 없어요 뭐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해봤자 20대도 안 되지 선물로 뿌린 게 그리고 얼마 전에 방송을 했죠 제가 막 XT90단자 납땜 하는 걸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보시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납땜면도 취급해달라고. 전화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취급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특징은, 여기 온도 나오고요. 전압도 나오네. 나 전압 볼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24V라고 나오네. 어, 이거 24V로 개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현재 온도, 주변 온도가 나오는데, 주변 온도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필요한가? 기계 내부 온도요 어, 아까 봤구나. 네. 그리고 온도 조절되고, 요거 안 쓰고 꼽아놓으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따가 한번 봐봐요.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이걸 사용할 때는 인두 탭이라고 해요. 맞나, 용어 초벌해가지고 그냥 주워둔 건데, 인두 탭. 아, 뜯기겠다. 뜯어가지고 보여드릴까? 이런게 있어요.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전문가들은. 저도 이걸 써요. 왜 이걸 쓰냐. 그냥 전문가들이 이걸 쓰길래 이걸 씁니다. <웃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온도 떨어지나요? 떨어진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몇 도까지 떨어져나요? 내 자리에서 안 보여. 385, 373, 373. 네. 이렇게 안 쓰면 온도가 떨어지다가 여기 어딘가에 동작 감지 센서가 있나 봐요. 샥 들면 온도가 다시 올라가요. 어, 신기하단 말이야 네. 올라가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그리고 한 번, 납을 한번 매겨볼까요? 여기 납을 매기려고, 사짜리 전선을 가지고 왔어. 이게 바로 대륙의 실수 같아. 샤오미? 샤오미는 디자인 자라고 예쁘게, 물건 예쁘게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건! 아무나 사는 제품이 아니잖아. 이것도 손던다 안경을 벗을 거야. 어, 흐른다. 전 납땜 초보예요. 마스크 쓰라고 막 말을 하고 싶지? 네. 음. 장갑도 끼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아직 된 적은 없어요. 아이고 흐른다. 네 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줄줄 흐르고 있네요. 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를 보여주고.. 어떻게 <웃음> 전선이 너무 두꺼워. 이거 시각적으로 큰걸 보여드리려고 전선 제일 두꺼운 걸 토막을 잘라왔는데 이러면 안되는구나. 어쨌든 납땜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납땜 초보입니다. 해봤자 하루에 전선 다섯 개 납땜 하는데 뭐.. 그것도 낑땜거리면서 네 이런 분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힘들게 해드리고 음. 있습니다. <웃음> 우리 전선 샘플 안왔나? 너무 두꺼워서 음. 좀 짧을 것같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네, 네, 요거 요것도 220V 제품이라서 단점. 아 요건 바꿀 수 있겠다. 지금은 돼지코가 필요한데 이건 저희가 가능하면 공장에 요청해가지고 바꿔보고요 그리고 요것도 아직 인증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식 수입은 안됩니다 나중에 잘 팔리면 저희가 수입을 할 수, 인증을 받고 수입할 수도 있고요 그 전에 파일럿으로 런칭할 땐 해외 직구밖에 안됩니다 즉 md용 페이지에서 개인통관부를 입력하고 주문하시면 배송에는 대략 중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통관하고 대까지 가는데 열흘 정도 걸립니다. 이거 열흘 걸려도 상관없는 상품 아닌가요? 뭐 납땜 오늘 내일, 내일 당장 납땜을 해야 돼 해가지고 납땜기를 살것같진 않아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륙의 실수 납땜기 납땜인들을 오늘은 소개해드렸습니다.